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거래잘벽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2에서 3년 전 묻지마 청약으로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수한 분양권 매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6.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대구의 분양권 전매는 8월 215건을 포함해 올 들어 모두 159건 이루어졌다.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23건 거래되던 분양권이 7월부터 200건을 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8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2011년 12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 물량인 8,301가구를 기록한 가운데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자 입주를 앞둔 분양권이 매물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의 8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8,450만원으로 전월보다 0.96%, 지난 1월보다 5.04% 각각 내렸다. 특히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경제 여건 악화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한 마피 매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권 마피 물량이 등장한 것은 2019년 1만 857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 1만 3660가구, 2021년 1만 6904가구 등 적정 수요를 웃도는 아파트가 공급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구 전역이 최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2020년 9월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제한 확대 조치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어서 현재 이뤄지는 전매는 2019년 분양된 물량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많아 집값 이악세가 지속되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분양권 전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4.1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8월 현재 8301가구로 2011년 12월 8672가구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 물량이다. 올해 1월 3,678가구에 비해 2.26배 지난해 8월 2,365가구보다는 3.51배 증가한 것으로 2017년 10월 125가구까지 줄어든 이후 가장 많이 쌓였다. 전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8,000가구가 넘어선 것은 물론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보다 3,000여 가구 많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 후 미분양도 238가구로 전월 대비 16.1% 늘었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가 2073가구로 가장 많고 달서구, 남구, 동구, 중구, 북구, 달성군 순이다. 정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대구,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데 이어 9월 26일부터 수성구가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대구 전역이 규제에서 풀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8월 대구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124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3.8% 감소했지만 주택인허가 실적은 4480호로 1년 전에 비해 3.26배 증가했다. 분양대 행사 아름다운 사람들의 백년기 대표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와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등 대대적인 완화 조치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덮고 있는 먹구름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